아, 피곤해. 아, 해외 출장 갔다 오니까 피곤해 죽겠네. 아, 어, 아, 피곤해. 집이 제일 좋다. 어, 뭐야. 도둑 들었나? 어, 뭐야. 근데 집이 어디서 오네. 어, 얘들아. 어, 뭐야 이거. 어, 집, 큰일 다 집이 도둑 들었나 보다. 아, 그일네 어, 그럼 내 귀금속 어딨어? 다. 뭐야 이게. 뭐야 나 진짜 어내 팔찌, 팔찌가 있어 팔찌 목걸이가 있어 내 금대지 내 열쇠 있어, 열쇠 아나 큰일났다 아, 내 귀금속 다 잊어버렸어 도둑 들었어 어떻게 잠깐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? 경찰서에 신고해서 범인 잡아야지 범인 잡아서 내 팔찌 받아야지 아, 니야 아, 근데 지금 팔찌가 중요한 게 아닌데, 지금. 아, 법인을 못 짜고 내가 못 짠잖아, 아무것도. 아, 어떡하지, 아. 맞어. 내가 건물화지 보험 가입했었지? 세수의 보험 리모델입니다. 방금처럼 이렇게 휴가철에 해외에 다녀오시다가 이게 도둑된 사례가 있을 겁니다. 이럴 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. 먼저 팔찌토에 신고하신 후, 뭐가 분실되어 있는지 먼저 팔찌토에 신고하신 후,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기존의 건물화재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계셨다면 거기에 명기화재 특약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명기화재는 가입하실 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귀금속이나 금이나 귀중품을 고지 하게 되는데요. 그 부분을 고지하신 후에 어, 도난손해 사실확인서라고 파티소에 그전에 신고했을 때그 부분을 사실확인을 띄었다가 보험사에 보험청구양식서와 함께 첨부하시면 300만원 혹은 500만원 각 보험사마다 틀린데요 이 부분이 정액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, 이렇게 도난을 당했을 때는 꼭 먼저 파수소에 신고하신 후 기존의 주택 화재보험을 체크해 를 두시면 걱정없이 어느 정도 헌실된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둑당하거나 강도당한 사,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얘들아 어, 아무도 없는데 어, 아, 여기 사람이 <웃음> 어떻게 너또 빨리 빨리 뒤로 가서 이렇게 해야지 아주 사 다릅니다. 귀금속 몇돈 그리고 귀중품 몇돈 이런 걸다 고지를 하는데요. 이럴 때 도난을 당했으면 얼른 파출소에 신고하신 후 그러신 다음에 도난 손해 사실 확인원 그리고 보험금 청구양식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정액보상입니다. 그래서 보험사마다 틀린데 300만에서 혹은 500만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마시고요. 우선 파0도에 전화하신 후 보험금 청구 양식. 양심...